작성일자에 데이트 함수를 사용했는데 칸의 너비가 좁으면 자료가 샵샵샵으로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를 해주시면 샵샵샵으로 칸이 좁아서 날짜값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칸의 너비를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날짜가 보이는데 어떤 때는 요일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일이 나올 때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작성 일자를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식에서 하살표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요일이 표시되지 않고 날짜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형식이 있다면 엑셀처럼 Y를 써서 표시할 수도 있죠. 년, 월, 일 이렇게 사용자가 두 자리씩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기를 하시면 21년 3월 31일이 되죠. y를 4개 써서 2021년으로 사용자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따옴표 년월일을 넣을 수도 있죠 쌍따옴표 년한칸 띄울까요? 한칸 띄우고 쌍따옴표 월한칸 띄우고 쌍따옴표 마지막에 쌍따옴표 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값을 정확하게 구했는데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면 엑셀의 셀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형식을 바꾸는 것처럼 엑세스에서도 보이는 형식을 바꿔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살표를 눌러서 간단한 날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